응? 그다호빈 퍼퍼 퍼퍼 퍼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퍼퍼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. 어,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있다 앉아 여기 앉아 여 앉아 앉아 좋은데? 어떤 <웃음> 적어보지? 응. 하나, 둘, 셋? 또 다른 것도 찍어볼까? 어, 응. 내가 먹도 아니면은. 먹다. 응. 응. 자, 오 여기 앉아. 앉아. 앉아. 앉아. 앉아. 오표 여기 앉아. 앉아. 모핑에 앉아. 아이, Okay. 이거 진짜 맛있다 이이왔 <웃음> 나왔어! 아니다. 나왔어! 나왔어.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? 안 움직여? 아, 안 움직이는 거 같다 양수, 얼른 응. 왜안 움직여? 응, 움직였어 어. 이 누구지? 이게 먹고 싶어서 왔어. 제 굽겠습니다. 짠 완성 자, 호피니. 자, 걸어 엉덩이 바치고. 귀여워. 귀여워. 아이고 잘하네. 잘하네. 너무 여기 <웃음>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너희, 뺀, 버터. 버터. 버터. <웃음>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 되는지. 가랍니다. 우! 내가 간다. 한 명.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먹고 싶어. 고 싶어 먹을까? 진짜 착하다 너네 어. 먹어! 자, 어, 먹어! 우리 먹어! 먹어! 우리 코에 벌써 붙였어 어, 여는가 보다 잘라줄게 버터 어때? 어, 내가 잘라줄게, 기다려봐 자르자기. 어이구, 잘 먹네 좀 딱딱한가 보다 어, 한입이 다나왔어 버터 헉! 다 먹었어 할게, 먹을 거 벌써 다 먹었어 아이고, 잘 먹네 너를 벌써 다 먹었어? 버터 벌써 다 먹으면 어떡해 부분. 바란들를템을다말 들린다. 오늘 이게 뭐